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여순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저희구학년을 만났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라인에서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 실패 후에 가시지 마시고 페이스라인으로 가셔서 예쁜 눈과 코, 이마, 얼굴 전체 어, 예뻐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BJ 여순이었습니다 여섯디